그럼 38번째 질문 나갑니다. 네.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데 타투가 문제가 되나요? 살짝 보이는 위치입니다. 음, 타투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, 뭐 네. 여기 뭐 이렇게 볼에 있다든가, <웃음> 네. 목에 있다든가 그러면 좀 그렇죠. 이제 어디에 보이느냐가 문제인데, 이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음. 어, 아직까지는 이 타투에 대해서 어, 뭐 저희는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<웃음> 오해를 음.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음. 쇼호스트가 막 손등에 막 이렇게 타투가 있다거나 팔에 어, 팔이 있다. 근데 이제 긴팔이 보면 되겠죠. 네. 반소매 입고 방송할 일은 없고 면접 볼때 반소매 입고 면접 보지 않기 때문에 <웃음> 네. 일단 합격하면 음. 타투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어, 시험 볼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 사람이 주관적이니까. 음. 근데 뽑히고 난 다음에 타투 때문에 그 사람을 자른다?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어. 그래서 잘 가리시고. 이렇게 <웃음> 잘 가리시고 시험을 보셨습니까 굳이 내가 타투 있다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예.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안 보이는 위치일 것 같아요 복숭아뼈라던가 아. 아니면은 요 복숭아뼈라던가 <웃음> 네. 이제 신발 신을 때 샌들 신을 때 그런거 패션 타투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,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. 그러니까 긴 소매를 입거나 아. 면접 볼때안 보이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음. 어 혹시 그 면접관 중에서 타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잘 가리시고 일단 입사한 다음에 타투 때문에 뭐 방송 편성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음. 물론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에는 어 본인도 부담이 되겠죠. 그렇죠. 음. 조금 가리는 게 가리는 게, 게 좋다. 어, 네.